중국은 최근에 전세계의 비난과 미국의 보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홍콩 보안법을 가결시키고 결국은 홍콩을 중국의 일부로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일국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영국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전세계와의 이 약속을 중국은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중국의 시진핑은 반드시 대만을 조만간 매우 빠른 시기에 무력으로 도발을 해서라도 중국에 복속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대치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 대치가 그냥 서로 힘겨루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을 눈치챈 미국이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미국의 군사적인 시위 이런 것이었다고 라 이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이렇게 대만을 결코 중국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허용치 않을 거라고 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것을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주아주 아주 길이를 선택해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대만을 전격적으로 침략한 다음에 중국의 일부로 만들어버릴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CIA의 부국장 정도면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CIA 전직 부국장 그리고 전직 해군 장성 제독 출신의 이 고위급 군관리들이 중국이 대만을 1월 18일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 그리고 미국은 제2차 팬데믹이 한참이어서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를 틈타서 대만을 완전히 무력 도발로 중국의 일부러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날짜까지 못 박아서 이것을 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떴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mer top US military officials, 전직 고위급의 미국의 군관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hina could take Taiwan. 어, 중국이 타이완을 차지해버릴 수도 있다. In three days by early 2021. 2021년 초 3일 만에.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도발해서 대만을 차지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날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이 취임을 하고 있는 그 무렵 바로 그날 그날을 d 데이로 삼아서 이걸 저지를 것이다 미국이 이것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미처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겠다 어, 우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이따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볼 예정이지만 읽어 볼 예정이지만 어, 중국이 대만을 복속해야 할 필요성이 왜 있을까요? 왜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통제하에 중국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 기사에는 그런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차, 2차, 3차 산업시대에서 중국은 후발주자로 이 산업시대를 거쳤지만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4차 산업시대에는 세계를 선도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그 거대한 야심이 있는 게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을 하려는 데는 국가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5G를 선도하는 이 화웨이가 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응징으로 인해서 5G를 선도하는 데꼭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바로 이 대만의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TSMC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SMC를 중국이 차지해야 4차 산업 시대에서 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섰는 것은 TSMC라는 회사가 바로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이 대만의 이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고 중국으로서는 결코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할 트럼프에 의해서 완벽하게 차단이 됐지만 그러나 바로 대만을 먹으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만을 통일시킨다는 명분 아래 대만을 무력으로 도발해서 중국의 일부로 만들겠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만을 무력 침입해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는 시진핑의 의식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요? 왜 중국은, 왜 시진핑은 대만을 자기의 일부로 만들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등수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기른다. 도광양회, 이것이 등수평 시대의 외교 방침이었고 등수평의 사실상의 유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 시진핑은 이제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다. 대국굴기, 중국몽, 전세계, 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나아가서 전세계, 유럽까지를 중국이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대국굴기라고 하는, 대국으로 우뚝 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중국몽을 전세계에 과시하면서 이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표출하자마자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 있던 공장들, 생산기지들을 미국에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래서 중국으로 갔던 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 공장이 있으면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을 들수 없게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건설 경기 붐이 불었지만 수많은 아파트들을 건설하고 수많은 건물들을 지었지만 이 건물이 밤이 되면 불이 켜지지 않아서 유령도시와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포장마차 같은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경제가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수많은 회사에 잘 취직하고 이렇게 했었던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 TV도 살수 있고 집도 살수 있고 자동차도 살수 있고 원하는 걸살수 있는 그런 경제적 뒷받침이 됐을 때는 중국이 자유를 어느 정도 억누르고 눌러도 국민들이 그 밖의 것을 잘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를 참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점점 이것을 참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런 단계에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또다시 천안문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지 그것은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뭔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시진핑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원로회의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 가운데서 시진핑은 이것을 돌파하는 그 돌파에 중국의 오랜 꿈인 천하통일 자 홍콩을 통일시켰고 대만마저 통일시킨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로서 우뚝 선다.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도 대만을 통일시키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내부의 민족주의적 정신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잠시 가난과 코로나 상황과 전 세계 수출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중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마저도 파산하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을 일단 외부로 시선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시진핑의 대만을 도발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두 번째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세 번째는 어, 시진핑은 연구집권 체제를 완성해 버렸습니다. 이미. 근데그 연구집권 체제를 도전하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집권을 공고화하는 데 대만을 통일시켰다고 하면 이 시진핑의 강력한 지도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 원로들의 물러나라는 압력들을 중국의 이 정치 세력들의 그런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자신의 영구직권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정보수장 관리와 그 다음에 미국 해군 제독을 지낸 이두 군사 전문가, 정보 전문가의 이런 시각도 사실상 중국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중국이 길이를 택한다면 언제일 것이냐. 그거는 바로 내년 1월 18일, 딱 3일 동안에 대만을 전격적으로 침략해서 작전을 끝낼 것이다. 군사 작전을 완전히 끝내버릴 것이다. 3일 동안에. 이런 글을 기고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이나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이나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라고 사실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만과는 다르게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북한에게 당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관으로 공산당이 도발하면 이것을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라고 는 강력한 국가관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이라야 할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도발에 대해서 쉽게, 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미 핵 무력을 완성해 있는 상태고 핵 잠수함마저 지금 건설, 건조 중이어서 북한이 만약에 이거를 완성해서 중국과 비슷한 생각 북한도 내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1월 그때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쓰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미국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 핵 잠수함을 발진시켜서 태평양 어딘가에 북한에 핵 잠수함이 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SLBM을 발사하게 되면 도시 하나의 핵폭탄이 미국에서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한국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미국 자체의 나라에 그런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미국이 감수할까요? 절대로 감수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감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어딘가에 작은 지역에 핵폭탄 하나를 떠뜨린 다음에 항복을 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는 서울이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북한이 미국 근해 어딘가에 핵 잠수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핵 잠수함이 숨어 있다. 남한에 대해서 우리가 도발할 을 테니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미국 군사로 움직이면 우리도 이판사판이다. 거기다 하나 쏘겠다. 이러면 미국에서 꼼짝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이 상황이 정말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다행히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인기가 보이지 않는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통제되리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의 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페이발로 이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요. In an essay published by the US Naval Institute, 미국의 해군 연구소에 의해서 출간이 된한 에세이 글에서 전직 부국장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전직 부국장 Mitchell m 미첼 모 l 과 엑스 에드 a 럴 전직 해군 제독이죠. James Winnefeld라고 하는 이 사람은 warn,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진핑 will bring Taiwan back into China in mid-January 2021, 2021년 1월 중순쯤에 타이완, 대만을 중국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At this time, 이 시기에는, the West the 사방 세계는 is distracted by the US election. 미국의 선거 때문에 정신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COVID-19의 팬데믹이 ongoing, 계속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정신이 분산되게 되어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The authors believe, 두 저자들은, The operation will be completed in just three days. 그래서 그 작전은 단 3일 만에 완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모렐 부국장과 위네펠드 제독은 Paint a Worst Case Scenario in the article. 그 기사에서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Published by the Private Nonprofit Professional Military Association. 사립이고 비영리적인 전문 군 연구소에 우에서 출간이 된 바로 그 기사에서 말입니다. They assume the operation will unfold quickly. 그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전은 빠르게 펼쳐질 것이다. beginning on the evening of 18 January, 1월 18일 evening, 저녁에 시작이 되어서 prior to the U.S. presidential inauguration, 미국의 대통령 취임에 앞선 18일, 취임일은 19일인가 봐요. 근데 네, 18일, 그 날짜에 앞선 18일 저녁에 시작이 된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China will carry out cyber attack,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to cripple the country 그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by disabling the national power grid. 이 전국적인 전력망을 disabling 불능케 함으로써 그리고 Other Important Utilities 다른 중요한 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불능화시킴으로써 그 나라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This, 바로 이런 것은 Will be followed by a swift sea and the air blockade 이것은 아주 신속한 해공 봉쇄에 의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With Several People Liberation Army PLA,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이라고 그러죠 인민해방군의 잠수함들 Joining in the action 그 군사기동에 가담한 해군 에, 인민해방군의 에, 잠수함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The a u r o r s 이두 사람은 Imagine, 이렇게 생각합니다. The blockade, 이런 봉쇄가 Will p a v e the way, 그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For the landing of PLA's amphibious p r c e s 이 PLA의 인민해방군의 상륙군의 상륙을 위해서 길을 닦아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 하, 그런 한편 China would send the stern warnings. 중국은 강력한 경고를 바르게 될, 될 것이다. Not to intervene to the US, Japan, South Korea, Australia, and other close Taiwan allies. 어, 미국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Australia 그리고 다른 가까운 타이완의 동맹국들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On the second day after military action 군사 행동 이후에 두 번째 날에는 global stock markets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은 will c r a s h 붕괴될 것이다. Uh, due to the turmoil 그 소요 사태로 인해서 붕괴 수준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Uh, world leaders 세계 지도자들은 will make statements 성명을 발표하겠죠. condemning the attack 그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But 그러나 that's all. 그러나 그게 전부일 겁니다. 워싱턴, 워싱턴은 <목소리> bogged down by multiple issues.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이 늪에 빠져있는 워싱턴 당국, 미 당국은 말이죠. w i l l be unable to react. 대항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On the third day after the attack. 그 공격이 있고 난3일째에 m o r a l l and w i n f i e l d 는 believe 이렇게 믿습니다. It is too late for Washington to reverse the damage. 워싱턴 당국 즉 미국이 그 손상을 되돌려놓기는 너무 늦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시진핑은 would whitewash the invasion by telling the world 이 세계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the Chinese dream has come true. 중국몽이 실현됐다. And 그리고 welcome. the people of Taiwan home. 그래서 타이완 인민들이 고향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침략을 white wash, 미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는 끝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있단 말이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 이런 말 들어 보셨잖아요. 북한의 오랜 꿈은 뭐겠어요? 남한을 먹는 것이 북한의 오랜 꿈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친 이 꿈은 뭐겠어요?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단 말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핵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통제를 받으면서 정말 못 먹고 못 쓰고 인민들이 헐벗고 굶지르면서 때때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아사에 가면서까지도 지켜온 이핵 이거를 이제야말로 써먹을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자좀 으스스한 얘기입니다만 걱정을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미리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좌든 우든 열을 좋아하든 야를 좋아하든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안 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감시해야 됩니다. 이 배에 물이 새는지, 이 배의 무게가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배를 계속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할수 있는지, 이게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취약해서 금방 우리가 바다로 빠지는 일은 없겠는지 점검을 해야 할 시기다. 위정자들이 이 잘못된 정책을 시도할 때 그것들을 못하게끔 항의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할 감시를 바로 우리 국민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김찬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